Thank you. 조정하기 편하죠. 네. 더 커서 루저도 되고. 보니 오랜만에 오십 번. 부대찌개. 네 대전 가야죠. 네 오늘 수업 해야 되니까. 대전을 가야죠. 네 오늘 이제 뭐 차를 타고 가는 거는. 내일 저희 3층 가게 있잖아요 만피우 두 이런데가 사모정을 어... 오픈해가지고 오픈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신메뉴나 이런거 영상을 한번 찍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차에 찾아보니까 물이 없고 지금 포카리 포카리가 있어서 빨아먹, 빨아먹을 수 있어서 먹기가 되게 편해서 이걸 선호하고요 운전할때는 목캔디가 다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 중간중간에 목캔디 맛있겠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그네 선배가 밥을 사준다 해가지고 <목소리> 선배이 주신 젤리먹 i o 휴식인데 <웃음> 아, <취직인데>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궁금하면. <웃음> <웃음> 완성고. <완전> 뭐, <웃음> 집에 갑니다. 그 다음에 12시가 넘네요 어쨌든 안전 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들렸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둘. 우리 이제 둘 잠이 와가지고 클리보랑 이거 팔더라구요 외국 바다로팔더라구요 폴더 피클리 테이블러타르크 네, 네.. 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잠도 오고 뭐, 그래서 네, 아침 먹으면서 잠도 깰겸 가야겠습니다 방에서까지 되는데 먹을 거고 이제 끝나네. 오늘.